브랜디, 페퍼, 하이! 네. 그랬죠? 왜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쾌적하지가 않다고요, 밖에는요. 근데 너 지금 여기 행복한 줄 모르네. 가, 절로. 절로 가. 절로 가라고. 저기로 가아 싫어 저기 가라고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아 싫어 가왜 옆에서 서러운 소리나는데 뭔데요 하이가왜 서러운 소리내냐고요 지금요 왜 지금 밖에 더워갖고 안 된다니까 자꾸 왜 이러고 가 지금요 아쉽다고요 지금요 덥다고요 어? 털도 까매가지고 지금 이 햇빛을 어딜 설치려고 그러냐고요 지금요 아해 정말 정말 밖에 안 나가봐도 모르지 너 지금 니네 까만 털이 지금 다 흡수한다고 지금요 아니 지금 왜 이럴까 지금 더워 뒤질 수 있다니까 지금 너 털, 털 까매가고 지금 그러니까 하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 브랜디는 너는 나가면 몇발 정도 걷지도 않고 어? 몇발 정도 걷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지금 이런 항의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저러 아 저러 가세요! 저러 가세요! 저러 가세요! 절로 가세요. <웃음> 아니 절로 가세요. 나 지금 이거 못 받아주니까 나 이거 가세요 좀. 아니 나 가라고 했어 지금요. 나 이거 받아줄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몰라요 난나 가. 나 이거 승각 못하니까 절로 가세요. 아니 시타가 절로 가라고. 아, 저기, 가라고! 정말! 근데 지금 둘이서 협박을 하되고 있거든요, 저한왜 여기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일 텐데. 지금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최선의 지금, 어? 선택일 수 있어, 너네. 뭘 모르는구만 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풍기 앞에 앉아있으면 지금 뭐하는 짓이지 지금 밖에 나가려고 지금 어딜 감이 지금? 대단하구나 하이 그래도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 너도 지금 나가고 싶고 하이도 지금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나한테 지금 어필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더워보이세요 하이야 개 더워보이는데 지금 밖에 페퍼는 안 나갈 거야? 괜찮아? 페퍼는? 페퍼는 거기 있어도 돼? 산책 안 가도 되는 거지? 페퍼는 거기가 편해? 페퍼는 안붙채네 너가 한번 나가서 후회를 끝장을 봐야겠구만 지금 뒤에서 계속 압박하거든요 브랜디 너 진짜 지금 바깥 날씨에 혼추로 나와어 근데 밖에 구름이 진짜 예쁘네 구름은 이쁜데 어 되게 이쁘다 음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스티커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만지면 진짜 차가워요. 이거를 입히고 나왔다야겠다. 렌디야, 어, 좀만 가까이 와주세요. 그렇지, 어, 와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오지. 근데 이거야 시원해요. 자, 이쁘진 않아요. 이쁜 건 아니야. 기능성이에요. 뭐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이번 시원해요. 이거 이번 시원하지? 시원하네요. 차가워요 지금 이거 엄청. 기다려. 프렌디야. 어브랜 프렌디가 무슨 시리모가? 프렌디야. 제 거거든요. <웃음> 이것은 제 겁니다. 네, 영상 보시면 네네 오프닝에 보이스가 있는 거 아세요? 아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네네. 참여해주신 네네. 거 어, 보이스요. 선생님들 이제 네네. 네네. 오프닝 보이스 보내주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다 시가 말랐거든요 그 영상에. 그 어머 이 목소리로 들어갈게요. <웃음> 브렌디, 페퍼, 하이, 네. 그랬죠? <웃음> 네, 됐습니다. 네. 너 이제 수영 안 해? 안 해요. 아, 가자. 엄마 모자 예쁘다. <웃음> 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어, 아, 아빠가? 어, 먹기 싫는데 먹기 싫었는데 그렇게 <웃음> 배부르게 먹었어? 원래 알잖아. 시작은 원래 먹기 싫은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먹었어.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아 안돼 더워서 <목소리> 어 더워 어나 이거 더워 나이없잖나그 어, 저거 구민토끼 차면 덜 더워해 진짜로? 아니 불프레밀 어, <목소리> 여기 중짝에손 넣어봐 뒤, 아, 아니, 뒤로 뒤로 뒤로 어 시원하지? 어 이거 뭐 냉장고에 얼려놓는 거야? 아니 여기 물, 물을 넣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너무 잘한다 그치? 아니 너 말고 구린디카 너무 잘한다 오늘 원래 보려고 그랬거든.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 못 나가겠는 거야. <웃음> 아니 뭔 상관이야 저기까지 실내에서. 오. 알았어. 너 누구랑 만났냐? 너볼 사람 없잖아. 편연이랑 편연이 남편. 아 거기 꼈어? <웃음> <웃음> <웃음> 왜? <웃음> 영상 그거 네. 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댓글이 안달니까아 근데 좀 서운하긴 해 그거는. 어, 그러니까 나 너무 서운한 거야. 나도 서운해 그거는. 아, 이 정도 봤으면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은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잘 봤는데, 수줍어서 댓글 안 되는 거겠지?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섭섭한 거야. 아, 근데 그럼 나도 조금 눈물 나오더라고. <웃음> 근데 혹시 차이 무지 씨 같은 거 있어? 사랑인가, <웃음> <웃음> <웃음> 사랑인가. <거. 웃음> 사랑인 <거. 웃음> 덥지? 어 어떻게 이제 산책 어떻게 하냐 낮에 아니 자기가 나오겠대 자기가 나오겠다아 그래서 선택받아가거어 우겨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 근데 겉... 왜 이렇게 지쳐해? 덥지 뭐집 아닌 줄 알았지 뭐 여기가 에어컨 나오는 줄 알았지 얘가 요즘 21세기 강아지들은 어 힘들기도 모르고 살고 낮에는 목이 없어 설령 더울 수는 아 너무 이쁘다 우리. 그랜디! 오늘 새록마은 어땠어? <웃음> 랜디 오늘 날씨 어떤 거 같아? 디야 저기와 선생님! 야 까치도 해캣대는데? 내말 듣고 있어? 가움직이니제안시아 시원하기가 철이 뜨거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우 저.. 아우 야 오늘따라 행복해보이는데 브랜디?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 너무 두꺼워먹 입고 왔어 도못내는또너숱시아니요너 숱뚱시 입고 싶어가지고 이거 도톰한걸 못 낸거 입은거잖아 아니 선생님 이제 이거 산지가 10년 됐거든요 선아님 하이 아, 집에서 울고 있겠아걔 것도 있냐? 이거 돌려 이거. <웃음> 구름이 진짜 이쁘다 아주 혼쭐이 났지 브랜디 어?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지? 응. 응. 너 어릴 때 그런 생각은 했냐? 어? 저 구름 위에서 살수 있는 그 만화도 있지 않냐? 용용인가? 용목나라도나요 아니 저기 위에서 살고 싶은 생각 들었어 너도? 쥐야말로 감성하면서냐 <웃음> <웃음> 멋있긴 한거 알지? 약간 비행기 같은 데서 보면 아 근데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네? 음... 아 그래도 음... 보이잖아 보이지 음. 아래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이쁘게 안 보이지 야더 이쁘거든? 아막이렇 야, 너제대로된 구멍 안 봤구나? 비행기에서? 나 비행기 많이 타봤거든너 <웃음> 지금 나 스위스 못 가봐서 지금 또 <웃음> 어? 어? 가스라이팅을 시키네. 자꾸 야, 너 진짜 너 힘들어 보이는데? 야, 너 가자. 넌 집에 들어가서 너는? 그냥 넌 응? 탈락되셨어? 니 탈락이야. 어디서 너 나대지 마라. 어? 어디서 감이 나온다고 이 날씨에 지금 어? 지렁길이 봐. 그래. 응? 어, 기분. 에? 어이구, 지렁이 말라서 들어 죽었어. <웃음> 심심 어? <웃음> 있어가지고 나.. 난... 어, 어. 아니 지금 트렁크에서 뛰어 넘었거든요? 페퍼가? 어 페퍼가 진실이 뭐가? 페는티셔츠 어. 어. <웃음> 물에 적셔서 입었고요 오늘 까만 털이니까 파이가 오오! 오늘따라왜 이렇게 전, 잘 던져? 나 원래 잘들었 아니야, 거. 처음 봤어. 하이, 무슨 소리야, 너 바다에서 돌아안나 어. 너가 노래를 부르잖아? 네가 뭐 어떤 노래를 부르면 내가 거기 화음을 맞출 수 있어. 내가 절대음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친 발작 짝대기 하네, 다. 빙수야, 바빙수야. 녹지마 옥지아 너가, 못하, 너가 못하면 어떡해 다시 다등으로 해보세요 그럼. 시작 하늘은 우리 향에 열려있고 <웃음> 너무 잘하자 I'm so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I'm so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시작 봄샤깔라까 <붐 bulbs> 봄샤깔라 진짜 최악이었어 이거는 아왜 잘했어? 너 아예 너 응감이 없지 너는? 응감 못데 아 죄송한데 시류음악가 나오셨어요 혹시? 네 진짜 너 잡혀가요 경찰서에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면 킵 미어 콜 베이비 베이비 아닌 거 같은데? 뭐가 아니야 맞지? 지금 바로 전화 줘킵 미어 콜 베이비 베이비 테올미 그거 너 콜미보부터 전신 Call me, tell me. <웃음> 아, 네가 그말 거야? 몰랐어. 시시시자. Call. <웃음> 고... <웃음> 아, 알았어. 하던 걸 치우지 말고 그냥 가라니까 내가 맞춰 간다고 내가. 시시시. Call me, tell me, hold me. 가면 안 돼. <웃음> 맞지? <웃음> 난 진짜. 잡혀갈 거 같은데? <웃음> 페퍼야! 페퍼야! 하이야 덥지? 나는 찬물로 샤워할 거다 부럽지? 나도 찬물로 샤워할 거다 부럽지? 지금 페퍼가 똥물에 빠져가지고 발 닦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거 가세요! 으아 다리! 어, 아, 다리 이거 뭐해? 아유 가만히 있어! <목소리> 아니, 이리 와 어우, 나 다들 다들 주웠어, 시원하겠다, 근데. 어, 엄청 시원해 보여. 발바닥이 <목소리> 너무 귀엽다. <목소리> 어, 시원하다, 여기. 어, 바람 많이 불어. 나는 사고 싶어요. 저도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이제 됐죠? 이제 됐죠? 혼줄 났죠? 잘 쳐다봐. 처음 <웃음> 나. 그냥 좀 먹어. 약하니 안 돼. 더 이상 그냥 먹어. 아까 먹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브렌디 <브랜딩> 못 오게. <웃음> 어 브렌디 무서워. 오거지 들어가지? 지금 할 거야? 할 먹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거야? 할야할 거야? 할 거야? 야 묵은 어딨어 묵? 내가 묵 해줄게 나. 좋아. 지금 너 가서 시간 정확한가 봐. 소름 뀌지. 여섯 시다 됐지? 여섯 시좀안 됐어. 아, 저러니까 또 대물 시작해. 항상 엄마가 좀 하고 기다려. 엄마도 먹고. <웃음> 엄마부터 좀 먹고. 가만 히 있어. 예의도 없어. 기집애가. 째라 보지 마. 나 배고파. 쬐라 보지 마. 0 분만 땡겨 먹자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유난히 배고픈가 봐.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갖고 <목소리> 네. 싶냐고 가운데 던지면은.. 그니까 가져오라 가져오라! 싸우래! 가져오라! 한편 페퍼. 왜? 왜? 페퍼, 언니가 키위스 사왔는데요? 언니가 키위스 사왔는데요? 기다려주세요. 페퍼, 이거 봐. 퍼포키 세르. 그냥 구해왔잖아. 이거 봐. 새 거다, 새 거. 키인 세다. 옳지. 헉, 개인 세네. 하나, 둘, 셋. 옳지. 어이구. 하나, 하나, 둘, 셋. 옳지. 어이구, 잘하네. 야 니들 거 갖고 놀.. 놓으세요 왜 자꾸 그.. 너들거 갖고 놓으세요 얘 유일하게 이거 하난데 눈치 보여서 놀지를 못해 무서워 바리게이트 써줄까? 바리게이트 져줄게 내가 시각 차단 옳지 됐다 어, 옳지 오 부담스러운 것들 안 보이는데 <웃음> 귀만.. 귀만 보여 귀만 보여요 지금 귀만? 음. 옳지 옳지 좀 양심을 지키세요 좀 서로 상도덕이 있죠 지금 오자 하나 둘 하나 둘둘셋 옳지 페퍼는 혼자 잘못 놀아요 그래서 놀아줘야 돼 어디였어? 어디였어? 어디였어? 어디였어? 어디 가져와 아니! <웃음> 아니요! 선생님 뒤로요! 들어가세요 뒤로 가세요 알아서 놓으신대요 아니 저저 저 뒤로 가주세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뒤로 가주세요 아 죄송한데요 여기 오시면 안돼요 지금 손님 많이 얼굴을 굳으셨거든요 아 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오시면 안되세요 뒤로 가주세요 아 죄송한데 저쪽으로 가주세요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저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지금 저 여기 손님 잔뜩 겁먹으셨거든요 저, 들어가주세요 저 뒤로 가주세요 선 지키세요 나가주세요. 죄송한데요. 선생님, 진행해주세요. 진행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막고 있어서요. 진행하셔도 되세요. 괜찮으세요? 진행하셔도 되세요. 조금 거슬리세요? 저, 저기 왔다 갔다 그래서 뒤에서 거슬리세요? 괜찮으시죠? 문 닫았어요, 제가. 이리 오세요. 가져오세요.